t mm you. -hmm. 안녕하세요. 예일입니다 오늘은 악세사리 촬영을 했는데 어, 스타일의 한급 차이를 바꿔주는 악세사리 스타일링법을 들고 왔어요. 이번 영상은 어, 댓글로 요청 주셨던 딘님의 스타일링법을 파헤쳐 보면서 할 건데 딘님이 좋아하시는, 애정하는 악세사리 제품 브랜드도 많이이렇게 찾아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요몇 년간 계속 계속 유행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뭘까요? 뭔거 같아요? 뭘까요? 뭘까요? 두구두구두구 바로바로 바로 체인 아이템이에요. 체인 목걸이, 체인 어, 반지, 체인 귀걸이 뭐 엄청 엄청나게 많은데 딘이 착용한 체인 악세서리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영상은 뭐 이제 귀걸이, 목걸이 그리고 마지막엔 딘니 아이템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면 무난한 귀걸이부터 부담스럽지 않게 대중적으로 편하게 많이 하고 다닐 수 있는 귀걸이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건 정말 정말 무난한 체인 귀걸이인데 이거 되게 되게 딘님이 좋아하시는 귀걸이인 것 같아요. 사실 피어싱이라고 해야 맞는 게 맞는데 엄청 엄청 많이 착용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트, 하트 펜던트 하트 모양 같은 펜던트가 박힌 제품이고 이제 브랜드 명이 적혀 있어요 로고가 적혀 있는데 쿠시코크 제품이에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브랜드를 이 브랜드 뭐 악사리도 자주 착용하시는데 뭐 모자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자세히 보면은 여기 귀에 탈착하는 부분은 링 형태이고 팬던트랑 이어주는 데는 체인으로 되어있는 귀걸이예요. 잘 보시면 한쪽은 링 귀걸이만 달고 한쪽은 이렇게 쿠시코크 링 귀걸이를 이렇게 하시는데 언밸런스하게 자주 착용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유니크한 느낌이 나는 귀걸이죠. 이 귀걸이는 앞으로도 계속 계속 나올 겁니다. 비를 주목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귀걸이에서 목걸이로 넘어가면 목걸이도 정말 무난하게 잘 하고 다닐 수 있는 아이템이잖아요. 그리고 체인 목걸이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근몇 년? 10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는, 그때는 뭐. 금목걸이, 체인목걸이 하고 다니면 살짝 깡패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되게 스트릿에서도 많이 보이고 힙한 아이템이죠. 그래서 딘이 착용한 목걸이를 보면은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촬영을 하, 착용을 하거나 한 가지 제품으로만 이렇게 착용을 해요. 레이어드한 아가들을 보면은, 어, 되게 펜던트, 뭐 십자가 모양, 이 십자가 모양, 아니면 도형이면 도형 이런 식으로 통일감을 줘서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좀 어울리는 아가들을 묶어다가 같이 착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통일병 같은 게 있어서 실버면 실버, 골드면 골드 이렇게 통일해야 되는 병이 좀 있는데 딘님은 골드, 실버 막 섞어서 연출을 하셨네요. 근데 이것도 나름 되게 좀 화려해 보이고 예쁜 것 같아요. 시코크 히어싱 그 계속 보이시죠? 목걸이를 레이어드 할때 가장 중요한 점이 저는 전체적으로 균형감이 있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목걸이 길이가 너무 다 똑같아서 뭉쳐 보이면 사실 예쁘지 않거든요. 어떤 거는 뭐 짧고 어떤 건 길고 해서 이렇게 층층이 보여야 예쁜데 너무 그런 걸 고려 안 하고 하면은 살짝 보기, 어, 덜 예쁠 것 같아요. 응, 이렇게 해서 레이어드 해서 입는 것도 있는데, 펜던트가 큰 아이템이나 좀 볼드한? 커, 크기가 이렇게 좀 묵직한 아이들 하나씩 착용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제품도 정말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인 것 같은데, 어나더 유스 제품으로 이제 펜던트, 동그란 펜던트가 있는 실버 귀걸이에요. 아, 자꾸 나왜 귀걸이라 그러니? 실버 목걸이에요. 동그란 펜던트가 있고 여기 A라고 이제 브랜드 시그니처 로고겠죠? 그게 있는 어 목걸이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예쁘네요. 그리고 다음에 체인 아이템은 정말 제가 아 이거다라고 싶었는데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이게 뭐냐면 바로 체인이에요. 바지 거는 체인. 진짜 레트로의 기환이죠. 복고복고한 느낌. 사실 제가 이거 초딩 때 이러고 다녔던 그런 아이템인데 지금 다시 스무스물 올라오는? 요몇 년간 다시 스무스물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정말 힙합 전사들이 하고 다니던 그런 아이템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뭐, 월, 이거는 요즘 최근 디님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바지에 체인을 걸어서 이렇게 다 연출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거 사실 제품 이름은 월넛 체인이라는 건데 바지에 거는 체인을 말하는데 예전에는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지갑이랑 바지랑 연결해놨던 체인이에요. 근데 요즘은 지갑 잃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멋으로 하는 아이템입니다. 어, 간간히 1년 전만 해도 뭐링 디테일이 있는 체인 메고 다니시는 분들 봤었는데 리얼 현실에서도 이게 유행을 쉽쓸지 궁금하네요 정말 유행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돌고 돌아 그래서 이렇게 디님 인스타그램 살펴보서 체인 악세사리인 귀걸이, 목걸이, 그리고 체인! 월너 체인? 지갑 체인?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바지에 거는 체인!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셨는데 어, 재밌으셨으면 좋겠고 좋아하는 아티스트 있으시면 은 밑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찾아서 또 다음 영상으로 들고 오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쪽 누르시면 구독 버튼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